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이제 컴퓨터 화면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낙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브리핑을 하거나 화면에 뭔가 이야기를 할때 어, 이렇게 화면에다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체크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드린 usb 에 보시면 usb를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 네, 거기 가보시면 네. 하면 낙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0.1번에 나와 있죠, 그죠더블클릭 네.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에 줌잇이라는 거와 케이스 크림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줌잇이죠, 줌잇. 네. 이 줌잇을 그리고 케이스 크림펜 둘다 하죠, 어차피 자 줌잇하고 케이스 크림펜 둘 다를 바탕 화면에다가 그대로 복사하는데 일단 줌잇부터 할까요? 네, 예, 줌잇을 네.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네네 컨트롤 네. c 해서 바깥으로 컨트롤 v 하면은 지금 이렇게 줌잇 이라고 하는 폴더가 나오죠 그죠 네줌잇 이라는 폴더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 얘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줌잇 이라고 하는 폴더 파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을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줌잇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 어, 저는 그냥 바로 이미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첫 화면에 어, 설치할 때 어글이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나올거요 동의하라고 그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요. 여러분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설치나 또 넥스트 누르게 되면은요.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보일거예요하면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이 나오면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여기 run, z o m i 스 t w n windows, start라고 하면 체크 박스가 안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체크 박스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 박스를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러고난 다음에 ok를 눌러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줌이라는 거는 계속 동작이 되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꺼탁해질 때마다 계속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아까 그, 그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면 컴퓨터가 껐다 켜질 때마다 지가 자동으로 무조건 동작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